달산 산마루에 음, 음, 음, 꽃이 만발로 거였을 때참 슬퍼. 1 1 7에도 있고 저렇게 이쁜 양반들 또 한이 있을까? 유나 씨 많아요? 한이 많아? 네. 진짜? 이뻐갖고 한이 많단다. 동료별로 다 있어요. 동료별로 다 있어요. 소리 잘하시겄네. 우리 <웃음> 저기 뭐 명하는 한이 있는가? 겁나게 많지요. 늦게요. 어? <웃음> 유달산 산마루에 음, 음, 음, 음. 꽃지만 밝혀요 술을어게속에에서 쏘게, 쏘게, 쏘게, 쏘게, 쏘게, 쏘게, 쏘게, 한번 가시긴 우리님은 이 터지 못 오신가 아이고 바로 부를 수 있을 거야. 한 불러봐. 유달산 <놀람> 산바루에. 시작. 유달산 산바루에. 부치면 유달산. 산바루에 음+ 음+ 음음음 음. 쓸 u 음. 다섯 번째 여섯 번째 방에서 허 p o 때꽃 속에서 어어 매준 사랑 r t your s u p p c 가 한발허건만 다시 만발허건만한번 만발 만발 가시긴 우리니 뭔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 꽃이 만발 s 였을 o 꽃속에 o so, so, so, so, so, s 지 so, so, so, 꽃 속에서 헛매준 사랑 꽃 속에서 헛매준 사랑, 속에서 맺은 사랑. 네. 왜 휘다지 허무언가 왜? 왜 휘다지 허무 지셨던 그자리는 다시 만발 허용할 건만한 번만 시긴 우리님은. Oh, s o m g o n e g o n a n e d h e l 꽃 속에서 맺은 사랑 왜 이기다지 거무한가 꽃 속에서 맺은 사랑 왜 이기다지 거무한가 굳이쳤도 다시 만, 바, 호, 요, 것 만, 한 번, 가시 인, 우, 리, 님은 다시 만, 발 호, 여한번가시 우리님은 문, 니, 문, 어째서 그렇게, 그게 뭐냐? 아니 그냥 전넘봤어요 조금 슬프지야. 네. 에달퍼잉 한번 불러줄까? 네. 넌스톱으로잉 듣게. 공부용으로해. 게요 유달산 산마루. 쓸지. 꽃 속에서 쏘게 어준 사랑 왜쏘다지게무게가지지 저도. 허옇건만한번 가시긴 우리님은 비타지 네. 못오인가 아이고 Hey.